시와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건 p pd? 디박재혜피디입니다 네, 박재혜피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밖에를 자주 못 나가고 외출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외출을 안하고 집에 있으실 때는 뭐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아 요즘에 그... 천번전 달고나? 아니면은 천번전은 수플레올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웃음> 여러분! 저희가! 그천번전 계란 후라이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천번전 계란 후라이는 너무나도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천번전 계란 후라이와 이천 번전 계란 후라이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 테스트를 해볼 겸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이천 번전 와요? 그거. <웃음> 네. 저희 주작 하나 없이 갈가무로. 잠깐만요. 네. 갈가무로. 준비되셨나요? 아.. 아 안되네 안내면 진거 가위가위 뽕! 하아 네, 이렇게 돼서 저는 1000번 <웃음> 졌고요 여기 박재희 님은 <웃음> 2000번 <2천 번을> 졌는 <웃음> 걸로 하겠습니다 르리 네. 님맞자 했는데 박진 님이 2000번 졌으면 안돼요? <웃음> 아, 이거 승무는 정정 당당한 거기 때문에 시청자 예. 여러분들도 이거 감안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웃음> 아.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웃음> 와 망했다 이것봐요 와 이거 와. 하냐 <웃음> 계란을 생일 씩 각각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놔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박지혜 피해님은 2000번 저는 이제 1000번을 휘저어가지고 이제 돌릴건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스타버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버치로 각각 어느정도씩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주작이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안되는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나 벌써 사에 아픈데? <목소리> 아 나. A few moments later. 그럼 나 이런 거주워도안할거야 사실은. 소금을 거기다가 물른자에넣어주실래요 알려주지 마요 <웃음> 어그정도면됐었어요 많이 줄어들고 아 그치. 이제 불 이제 이제 떨어지는 있잖아요 오도 짠다 여저 <웃음> 맨날 한거같어괜찮아 <하는> <웃음> <웃음> 괜찮은데? 어이 사네. 와 너무 예뻐. 내가 봐도 너무 예뻐. 오 잘됐다. 누가 봐도 박지혜 피 d 가 무슨 소리안집지네왜왜왜지죽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갑자기 또 <웃음> 오, 그래도 내게 더 이쁘다 미안 많이 사무시기를 자 가겠습니다 어뭐 보겠습니다 이거 오건 필입니까 <웃음> 네. 이건 제 거죠. <웃음> 이게 조금 더 부드러워. 그래도 부드러운 건인거예요 아 맛은요. 이거 좀 짜요. <웃음> 하나 더한 번만. 맛있어요 근데 너무 익혔어. 이건 맛있는데, 이거는 부드럽다. <웃음> 저는 이거 먼저 먹을게요. 하하는거하하하하저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야 엄청 귀엽다. 얼굴이 아 귀여운데. 와우. 일단 도코멘타고 음. 음? 이거 안 되는데? 나한 편은 나와야 되는데. <웃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설탕이 여기가 조금 들어가 가지고 단맛이 얘는 확실히 퍼져요. 아. 근데 얘는 단맛이 거의 없다 보니까. 소금 맛이 조금 나고 <웃음> 버터 향이 강해요. 두 스푼 정도 들어가야 이제 단맛이 납니 그리고 얘는 살짝 타면서 밑에 소금기가 있고 위에는 <웃음> 이제 설탕기가 있고. 맞맞 <웃음> <웃음> <웃음> 얘가 설탕이 들어가 있으면은 식감은 진짜 훨씬이 이 훨씬 좋아요, 진짜. 그냥 저는 설탕을 없다고 평가를 하자면 이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얘가 설탕이 많이 들어와서 전 얘가 더 좋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 p d 님이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인정 못합니다 왜 네, 인정 못하시죠? <웃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웃음> 태우지 마시고 구조절 아 잘하시고 결국에는 천번, 이천번의 차이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는 너무 덜구워가지고 망쳐버렸고 또 하나는 제 건데 이제 너무 태워먹어가지고 객관적인 분석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요즘에 코로나로 이제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집에서 뭐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요리도 한번 해보시고 즐거운 시간가지엔딱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도 저 이거 42분 걸렸거든요. 굳고 나서 이제 취직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딱한 시간은 될것 같아요. 그래도 손 아프신 분들 하지 마시도 네, 하지 마세요. <웃음> 저희 힘들어 죽는 지알습니다핸드믹스가 <웃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럼 이상으로 저희는 이제 영상 마치겠고요. 예, 다음에는 더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쉬우가. 바이바이. 슈바! 바이바이. 아, 왜 쉬우 안해는데나 까다하면 너무 녹일것 같아 가지고. 아.